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키치키치키기입니다. 음, 음, 음. 새로운 업데이트가 또 나왔어요. 뉴 엘리멘트가 또 나왔어요. 마스터풀 세 가지가 엘리멘트에 더 나왔네? 우리 얼마 전에 세 가지 했는데 오, 마, 갓. 또 나왔어요. 업데이트가 너무 빠른데? 지마스트 10개를 합치면 울트라 비스트를 만들 수 있대요. 게임패스 나왔네. 한번 등업을 하면 다시 또 샀어야 했는데 계속해서 언락되 있는거. 이제는 점프해서 올라갈 필요가 없네. 이거 사면 랭킹업을 해도 계속 오픈돼 있대요. 패스만 합쳐봅시다. 아 어, 패시 지마스터가 여기 개더 있지 않아? 오어 우트라비스트 원 빌리언 어 이건 뭐야 센세이랑 비교해 우리 센세이랑 아얘 2빌리언이구나 원래 지마스터가 어 밀리언이었는데 빌리언 1000배가 더 늘었네 1000배가 대박 장차 다크스톰 엘리먼트 하이덜 울트라비스트예요 오오 울트라비스트 드래곤오 일단 하나 사볼게요 보게 어디였니? 울트라비스트 46빌리언 우와 46빌리언 이게 제일 좋은거 지금 그리고 이게 지마스터에서 제일 좋았던거 2빌리언 에이. 뭐야 이 몇배가 더 좋은거야 얘는 뭐야 지마스 녹셀 얘나 얘나 비슷하네 우와 얘 울트라비스트 이렇게 하나만 보니까 엄청 멋있네 자 얘네가 새로운 4개 얘네 4개가 다섯마리야 머리가 다섯개야 우와 이거와 지머스터 오 어드벤처 저기 그더 나왔어요 오 위에 있어 야 끝까지 가야지만 할수 있는 거야 오 빨라진다고 25% 이건 돈더 빨리 모으는 거고 펫안 사고 계속 해치해서 받으려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얘는 레스센세 이 패스를 하나 더 주고 펫 용량 15더 주고 오 글로벌 멀티플라이 이거 좋다 텐치퍼 랭그거 완전 좋은데 이거 완전 좋은데? 일렉트리카카오스 엘리먼트 오 4타임스 올 랭크 멀티플라이어 이것도 치퍼로 쏴진다고 10 10 글로벌 멀티플라이어 오케이 언나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나는 한국어 타자가 안 쳐져 나는 한국이 한국어가 이렇게밖에 안 쳐져요 이게 최선이랍니다 제가 왜 한국어 안 쳐주는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나 이거 한국어 치고 싶은데 그리고 패 필요한 거 있어요? 코리아 일패 축과 지마스터 하나 축가. 코리아 한국군인데 잠깐만 이거랑 지마스터 하나 줄게 한국군 받나서 반가워서 그래 이... 이 오우... 씨, 너무 비싸다는데 4500이나 돼딴건 몰라도 이건 해야지 제일 에볼루션 레벨 되고 나서 이게 생겼어 이게 없었는데 골드가 제일 높은 거였는데 내가 착각한 건가? 아무튼 제일 높은 데로 가고 업락! 렛츠고! 마지막 거지? 여기 있는 거 제일 고은거 엘리멘트 6개 다 열었어 엘리멘트 더 나오려나 보다 지금 3.7QI인데 3.7QI 287QI 그라인딩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제일 강한 닌자가 될거야 소리 들려요? 마스클릭하는 소리? 이렇게 3 0분을 하겠어 왜냐면 내가 지금 곱하기 10이 있어 지금 빨리 해야돼 바로 옆에 있는 안녕 코리아 안녕 코리아 아기 멋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분은 알까요? 내가 오토 안 돌리고 이렇게 혼자서 클릭하고 있다는 걸 4, 3 2, 1 그만 끝났어. 자동, 팜, 자동 상다 끝났어요. 그래서 1TRB로 도는데 오, 이거 봐요. 이거 없을 때는 여기서 트레이닝 센터 아닐 때는 지금 3.1, 3.3밖에 안 돼요. 3.7. 여기다 27분, 27위. 오, 오, 27위. 저는 여기서는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최고 킬.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걸까? 제가 지금 300킬이거든요 어, 얼마나 많이 죽였나 대체 드디어 이름을 올렸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최고 등급, 최고 레벨, 그 최고 무기, 최고 엘리멘트 다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비디오가 즐거셨다면 좋아요 한대딱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저는 더 재밌는 비디오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키지키지키기 바이